쇼핑 너무 성공적이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올리브영 하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올리브영 들리면 되게 짜잘짜잘하게 많이 사오는데 이렇게 영상 올리는 거는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제가 어떤 것들을 샀는지 또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까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짜잔 요거는 색조 제품, 저는 유독 스킨케어나 이런 것보다 색조 이런 거에 뽐뿌가 더잘 오더라고요. 색조는 항상 나올 때마다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들어. 요거는 웨이크메이크 무드 스타일러 기획세트 비코랄이고요. 이것도 기획세트로 이렇게 작은 파우치를 주는데 이 작은 파우치에는 뭘 넣고 다니라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동전지갑인가?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가 들어있고 웨이크 메이크도 색조 되게 잘 뽑거든요. 제가 그냥 일반 낮게 섀도우는 가지고 있는데 팔레트 여러 개 중에서 저는 요렇게 코랄 색감들로 이루어진 요 팔레트를 구매를 했어요. 정말 봄 웜톤인 제가 너무 사랑할 만한 컬러들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두개잘 섞으면 은 약간 쉐딩으로도 쓸 수가 있고 요거는 블러셔 그리고 기본적인 색감들 넣기 딱 좋고 음영까지 있고 글리터도 완전 반짝반짝 크리즈가 있는 듯한 그런 반짝이와 약간 쉬머한 듯한 느낌의 이런 핑크빛 반짝이랑 아, 구성을 너무 잘했어요. 이거 하나만 챙기면 은 그냥 메이크업 뚝딱 할수 있을 정도로 너무 구성을 잘 해놓고 쓰임새도 좋게 블러셔는 좀더 크고 쉐딩으로 쓸기도 좋은 것들도 조금 크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너무 잘돼 있어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색감을 보여드릴게요. 이 컬러로 지금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색을 하다보니까 가루날림이 아주 살짝 있는 느낌인데 손으로 이렇게 찍어보면 은 그렇게까지 가루날림이 심하진 않네요. 이런 코랄, 정석 코랄색이고요. 손으로 발라도 될 정도로 발색력이 꽤 좋아요. 진짜 색구성이 너무 제 취향이어서 바로 어어웠어요 이런 컬러로 조금 더 짙게 음영을 주겠습니다. 약간 붉은빛이 감도는 브라운이기 때문에 저같이 붉은 느낌의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찰떡일 것 같아요.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가루 날림도 거의 없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괜찮은데? 음? 그리고 요거 쾅! 반짝이 보이시나요? 이 아래 있는 거는 조금 더 서걱서걱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생기고 발색을 비교를 해보면 컬러감에서도 차이가 있죠? 그리고 입자가 이게 조금 더 크게 보일 거예요. 저는 입자 큰걸 좋아하니까 입자 큰 거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쁘네. 기본적으로 아까 그 아래 있었던 코랄 펄은 눈두덩이 위쪽에 그리고 이 조금 더 입자가 크고 화려한 펄은 이 애교살 쪽에 발라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 좋아, 좋아. 이 팔레트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색만 썼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메이크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음잘 샀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닥터포웨어 세번 컨트롤 드라이 샴푸 이거를 샀습니다. 이거는 원래 제가 클로란 거가 드라이 샴푸 지금까지 썼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서 클로란을 사려다가 그거는 세일 기간이 아니고 이게 세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구매를 해왔는데요. 원래 제가 닥터포에어 샴푸를 썼었는데 그것도 되게 만족을 했어가지고 이것도 믿고 데리고 올수 있었어요. 흔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드라이 샴푸는 좀 민망하지만 제가 진짜 옛날부터 아주 애정했던 템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드라이 샴푸들을 써보고 재구매도 해봤는데 이건 어떤지 한번 제가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저는 뿌렸을 때 이렇게 하얗게 남는 그런 거는 싫어하거든요. 오, 시원해. 어때요? 안 남았죠? 안 남았다. 소리가 굉장히 위협적인데 향이 음 향수 그냥 한번 뿌린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어떤 드라이 샴푸를 썼는데 그거는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조금 거부감이 들었었거든요. 드라이 샴푸는 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머리를 안 감았을 때 써도 약간 머리 냄새를 죽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오늘은 머리를 감아가지고 차이를 확인을 할순 없지만 <웃음> 그래도 되게 시원해요. 두피가 시원해지는 느낌. 이거 딱 여름에 쓰기 되게 좋은 그런 느낌이네요 굉장히 이 입자를 만져보면 진짜 고운 파우더리함? 그게 느껴져요 이거 한번 그 드라이 샴푸 관심 많으신 분들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시원하고 향기도 괜찮고 효과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적당히 뽀송하게 만들어주기에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클로란 거예요. 제가 클로란 헤어 제품을 좋아하는데 예전에 클로란에서 이 아쿠아 민트 두피 세정 미스트를 선물로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잘 써가지고 제가 이거는 세 번째 재구매 템이에요. 여름에 쓰기 정말 좋은 제품인데 사실 그냥 샴푸랑 컨디셔너 정도까지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필요하신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뭔가 건성인데 수피 쪽은 살짝 지성인 듯한 느낌이 들고 남들보다 조금 더 기름이 잘 끼는 느낌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워낙 숱이 많기 때문에 되게 열감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렇게 열이 많고 그런 게 나중에 탈모의 원인이 된다고 하기도 하고 물론 지금은 탈모 걱정이 전혀 1도 없지만 이렇게 숱 많은 머리를 달고 살다가 얘가 고생을 해서 일찍 탈모가 올 수도 있으니까.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두피 세정 미스트 같은 거나 이렇게 두피 관리를 좀 해주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 역할로 따지면은 정수리 냄새 제거예요. 또 어린 친구들이나 조금 피지 분비가 활발히 되는 그런 분들은 여기가 좀 빨리 떡지고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아주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이거 따로 씻어낼 필요도 없고요 수시로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에 6시간 지속되는 모발 냄새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모발 냄새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꽤 많은 잡내를 잡아주는 것 같기도 했고 일단 이렇게 두피에 칙 뿌리게 되면 두피가 시원하고 이 향기도 어, 아쿠아 민트 추출물을 담았다고 하는데 그 향이 납니다. 민트향. 민트 초코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민트향을 싫어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시원해지는 제품이라서 어 좋아좋아. 저 같은 경우에는 아 머리가 덜 떡졌는데 뭔가 냄새가 날것 같다. 아 그럴 때는 요거 두피 세정 미스트를 써주고 그리고 머리가 눈에 띄게 약간 떡졌다. 앞머리가 떡졌다. 여기가 이렇게 약간 떡진 것 같다 할 때는 이렇게 드라이 샴푸를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덴티스텍 구강 스프레이인데요. 요거 요즘에 유튜버분들이 되게 영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따로 쓰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밖에 안 팔아가지고 소개를 못 드리고 요거는 이렇게 포켓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파우치에 넣어놓고 다니기에도 아주 좋고 음딱 적당한 느낌의 구강 청결 그런 향이 납니다. 제가 이런 걸 진짜 오래 달고 살았어요. 되게 여러 브랜드 제품도 써보고 이것저것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진짜 어? 에잇, 그런 구강 스프레이들이 아주아주 많은데 요거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되게 무난한 편이고 일단 이 덴티스트 브랜드 자체가 되게 보증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걸더 선호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더 접,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요거니까 입냄새가 좀 걱정이신 분들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케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필리밀리 젤리킹 스펀지 필리밀리 거는 전에도 썼었는데 되게 이렇게 쫀쫀하거든요. 위생상으로도 이렇게 몇번 쓰고 바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스펀지가 필요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소모품이죠 아 그리고 네일 제품도 샀어요 데싱디바랑 젤라또 팩토리에서 이렇게 하나씩 샀는데 제가 원래 데싱디바 팁을 굉장히 많이 사서 쓰고 있거든요 요 데싱디바도 그렇고 젤라또 팩토리도 그렇고 요즘 나오는 것들 뭐 오라데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스트립 같은 게 되게 잘 나온다고 해서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취향 보이시죠? 누가 봐도 마롱마롱스러운 이두 가지 디자인으로 가지고 왔고요 사실 지금 제가 더 끌리는 거는 이 젤라또 팩토리기는 해요 빨리 붙이고 싶은데 사실 이런 것도 어디 나갈 일이 있어야지 붙이지 제가 학원에서 맨날 애들 그림 봐주고 손가락에 물감 물들고 그러는데 굳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벼르는 중이고요 빨리 정말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길 아주 기원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꼭 쓰고 최대한 돌아다니지 말고 그러도록 해요 우리 우리 애들 입시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마스크팩은 항상 약간 올리브영에 가면은 세일을 꼭 하더라고요 한 브랜드는 꼭 근데 이번에는 코스알엑스 이 마스크팩들이 세일을 반값 세일을 하고 있길래 하나씩 데리고 왔어요 이거 워낙 제가 코스알엑스 토너 같은 것도 잘 썼고 얘네들 기능도 좋고 그냥 피부 관리하기에 딱 적당한 가격에 다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샀는데. 제가 가장 잘 쓰는 거는 아무래도 요즘은 시카. 밤에 보습 주기에는 요 프로폴리스를 많이 쓰고 뭔가 화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따라 아 피부가 화장을 뱉어낼 것 같다 할 때는 트리플 히알루로닉 워터 웨이브 요거를 써주는 편입니다. 요거는 폰즈 리앤나이 메이크업 리무버인데요. 폰즈 리무버는 옛날에도 써보기는 했는데 어 그냥 잊고 살았어요. 다른 것들이 다 많아가지고 그냥 다른 것들을 쓰다가 며칠 전에 제가 리안 언니 집에서 잔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언니가 이걸 빌려줬는데 너무 잘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리무버는 폰지지 해가지고 얘도 세일을 하길래 바로 대용량으로 겟해왔습니다. 저처럼 마스카라 요즘에 막 하는 거 좋아하시고 좀 진하게 메이크업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은폰즈 메이크업 리무버 요것도 아주 아주 추천드려요. 그냥 내가 요즘에 쓰는 일반 메이크업 리무버 쟤네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립을 샀어요. 와 립은 빼놓을 수가 없죠. 요거는 제가 다른 색상으로 메이블린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써봤던 제품이에요. 근데 그때는 핑크 라인이 나왔어가지고 약간 뮤트 핑크 이런 느낌의 네 가지 컬러를 보내주셨었는데 이게 사실 저랑 컬러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방치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번에 언니랑 같이 화장품을 정리를 하면서 얘가 재발견이 된 거예요. 언니가 그냥 무슨 색인지 테스트를 했는데 얘만 안 지워져. 허어, 진짜 안 지워져요 와우 그때 그 감격을 여러분들도 느껴야 되는데 정말 많은 제품들을 발라놓고서 싹 지웠는데 걔네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색상 있으면 반드시 사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메모장에 다 적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저랑 잘 맞을 것 같은 컬러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빈티지 오렌지 레드 컬러인 댄서입니다 빈티지 오렌지 레드라고 하는데 사실 거의 그냥 레드예요. 그냥 아주 살짝의 웜톤 빛이 조금 도는 그런 레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롱은 쨍한 레드 아니겠습니까? 아 색깔도 마음에 들어. 이것도 마르기 전에 빨리 그라데이션을 시켜줘야지 얘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고요. 약간 라카? 약간 라카 같은 게 이렇게 쫙. 쫙. 이런 느낌인데 그게 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살짝 이렇게 말려놓고서 마스크를 쓰거나 그러면 전혀 묻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반짝반짝거리게 이렇게 남은 것들이 다 마른 다음에 한번 지워볼게요. 와 이렇게까지 좋은 게 있다고? 이렇게까지 안 묻는 게 있다고? 이렇게까지 안 지워지는 게 있다고? 저 너무 감격했잖아요. 와, 왜 이건 유명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써본 지속력 좋다는 틴트 중에서 분야, 이 분야 갑입니다. 점점 더 보송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아, 조금 기다리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소개를 안 드린 게 있네요. 요거는 카이 눈썹 칼이고요. 뭐... 날이 아주 작은 요런 눈썹칼입니다. 제가 긴 것도 가지고 있고 작은 것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섬세하게 할 때는 이렇게 작은 칼날이 진짜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지워볼까요? 일단 휴지에 입술 자국이 남는지 전혀 안 남아요. 안 남아. 안 남아. 안 남아. 깨끗. 왜 몰랐을까. 자 얘를 요런 문질문질 문질. 세게 문질러도 살짝 덜 마른 부분 말고는 어이거는 살짝 덜 마른 거예요 네 이렇게 했으면 이미 다른 립들은 난리 났어 열심히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닦으면 이렇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죠? 거의 이거는 페인트예요 페인트 제가 그때 이렇게 클렌징 워터로도 했었는데 어우 안 지워져 이거 한번 펀지로 지워볼까? 참가 방패 아니야, 참가 방패? 음, 리베나의 리무버로는 조금 지워집니다. 야, 나 참가 방패 잘 샀네. 이게 또 아예 안 지워지면 또 곤란하거든요. 괜찮네. 저 이번 쇼핑 너무 성공적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산 거는 다 보여 드렸고요. 어, 너무 잘산거 같아서 오늘 영상은 꼭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다 괜찮죠. 저잘산것 같죠? 그 신난 거 보이시나요? <웃음>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9월 1일부터 이게 광고 표시가 개정이 되면서 제품 협찬 이런 표시를 꼭 넣게 됐어요. 꾸준히 보신 분들이시라면 아실 텐데 제가 브랜드에서도 선물을 많이 보내주셔서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크리에이터로서 여러 가지 제품을 써보고 좋은 것들은 또 소개를 해주고 추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달릴 제품 협찬 이런 태그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써본 것처럼 제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써봐야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을 때또 제가 추천도 해드리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제가 더 많은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웃음> <이라고> <웃음> 앞으로도 브랜드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써보고 또 좋은 거는 추천해 드리고 솔직하게 리뷰 남기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시고 제 마지막 얘기까지 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제가 빨리 다른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입시가 막바지여서 조금 벅차기는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만들어 올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응원 댓글들도 많이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린 다음에 보고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